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형제가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을 지은 사례 2편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두 자매가 자신들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판교에 단독주택을 지은 이야기 1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1에서 5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편으로 나머지 6에서 10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며 사실상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구체적인 건축과정과 특히 자금계획 등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두 자매가 어떻게 하여 판교에 자신들의 단독주택을 짓기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1에서 5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은 아래더 보기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들어보시면 오늘의 영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6번 판교 단독주택을 선택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두 자매가 전세금이 오르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같이 집을 짓기로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던 중 직장관계, 교통,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 자매는 판교신도시를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분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지역에 익숙하기도 했고 두 자매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통근에도 분당이나 판교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판교에는 1,400개나 되는 단독주택들이 곳곳에 단독주택마을을 형성하고 있어 주거 환경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다는 것이 선택을 하는 데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와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교통, 주거환경, 교육, 특히 부동산적인 전망 등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건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 구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 판교 단독주택 필지는 지금은 1,400여 필지 중 아마 90% 정도 건축되어서 빈 땅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매들이 집을 짓을 당시만 해도 빈 땅들이 많아 매물로 나온 여러 필지 중 선택된 땅을 아, 그분들은 약 10억원 정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땅은 판교 단독주택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여러 개의 필지를 소개받아서 향과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였는데 가급적이면 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땅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대체적인 건축 관련 규정을 이야기해주기는 하겠지만 판교 신도시의 특이한 지구단위 지침과 건축 관련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땅을 매입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이나 건축 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이고 또 기본계획까지, 뭐 사람들은 가설계라고 합니다만, 은이 기본계획까지 해본 후 결정하기를 강권합니다. 그것은 비싼 땅을 건축법규나 지구단위 지침 등을 검토해보지 않아 설계와 건축허가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두 번째로 설계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설계와 공사인데 특히 설계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으로 가급적이면 여유있고 신중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특히 설계자는 단독주택을 전문으로 하고 판교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건축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설계도 그렇지만 건축사가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 전반을 주관하기 때문에 만약 좋은 건축사만 만난다고 한다면 집 짓는 건축과정을 아주 쉽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 건축주들은 건축에 대한 경험도 없고 생소한 것이 많아서 시공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공사 내역서를 검토하고 더욱이 공사 품질과 하자 관리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축주 입장에서 일을 해주는 건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건축사 사무소를 알게 된 분들로 저희와 함께 설계와 공사를 하는 동안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특히 처음 집을 짓겠다고 할때 남편들이 건축과정을 염려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문제없이 완공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덟 번째로 구체적인 이들의 자금과 자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금 문제는 지난 영상에서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두 집의 전세금과 약간의 대출로 해결되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우선 땅값으로 10억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설계감리비와 건축비는 대략 5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6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당시 아파트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14억원으로서 나머지 2억원 정도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고 땅을 사고 초기 비용을 위해서 공사하는 5개월 동안 동생 가정이 언니 집으로 합하여 살게 된 것이 약간 불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자금의 집행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큰 부담이 없었다는 것은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했던 자금 문제는 별 어려움 이 없이 진행되었고 특히 이런 비용으로 판교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는 것은 아파트 전세를 살 때에 비한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들이 또 좋아했던 것은 층간소음에서 해방된 것이나 아이들을 마당과 다락, 옥상 공간이 있는 다양한 집에서 두 가정의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라고 대단히 만족해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홉 번째로 즐기면서 집 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내 집을 짓게 된 것도 그렇지만 아파트야 남이 지어놓은 집을 그냥 들어가서 살았지만 내 집은 자신들이 구상하고 설계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집이 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 것인지 특히 설계를 하는 동안 집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 살면서 주방과 아이들의 방 그리고 거실 등 모든 공간들을 아파트에 맞춰서 살았는데 내 집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더욱이 그런 생각대로 한 설계가 직접 건물로 지어지는 장면들 또한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구조물과 하나하나 내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고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은 이 자매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은 집을 한번 짓다가 10년이 넘는다더니 사기를 당한다더니 날림공사에 뭐 철근을 빼먹는다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옛날 직장사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짓던 시대의 얘기이고 요즘처럼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거나 특히 설계를 한 건축사가 공사하는 과정까지 관여하는 PM제도를 활용한다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매들과 같이 내 집을 짓는 과정을 즐기면서 내 집을 충분히 지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많은 판교 단독주택 입주자들이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막연히 단독주택은 좁고 무섭고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판교 단독주택에 살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아래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소개한 이 자매들은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이 오르는 악재를 만났지만 자신들의 집을 직접 지음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두 자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내 집을 짓는 것은 비단 이두 자매와 같이 두 사람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네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해서 한 가구를 전세를 줘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런 분들의 사례를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복잡한 서울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시달릴 일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생활도 부동산적인 장례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지금의 아파트값이나 전세비용 정도면 충분하게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실행력과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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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아파트에 전세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폭등하는 전세금에 시달릴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자매들처럼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